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본티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 주행 중 주변 차량, 혹은 보행자에게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방향 지시등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 화가 나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방향 지시등 점등률이 60.9%로 10명 중 4명은 방향 지시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운전 중 방향 지시등을 켜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켜보고 또 방향지시등을 어떻게 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지금 영상은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차로를 바꾸는 바람에 끼어들기에 놀란 관광코스가 넘어져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 앞에 급제동을 하고 보복 운전을 하는 영상인데 정말 간단한 방향지시등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도로교통공단에서 성인 남녀 운전자를 대상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귀찮아서가 29.7%로 가장 많았고 주변에 차량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27.4% 그리고 그냥 켤 필요가 없어서가 13.8%로 거의 70%에 달하는 운전자가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는 것에 무감각했고 그 외에도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다른 차량도 켜질 않아서 깜빡해서라는 답변도 꽤 많이 나왔는데 또 재미있는 결과는 사고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사고가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미사용해서라는 경우가 20.2%인 반면 다른 운전자가 미사용해서라는 경우가 47.7%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내 잘못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방향지승의 정확한 사용방법을 알아봤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는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그러니까 방향전환이나 끼어들기 전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 지점에 이르렀을 때 미리 방향 지시 등으로 신호를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정확한 거리 계산이 힘들어서 다른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전멸 횟수가 4회에서 5회로 약 3초 정도 또 고속도로는 7회에서 8회로 최소 5초 후에 방향 전환이나 끼어들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만약 방향 전환 진로 변경 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을 경우는 제차 신호 조작 불리행으로 단속에 대상이 되고 승합 승용 모두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게돼 있어 아,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떻게 내 습관은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나요? 방향 지시 등 일명 깜빡이 깜빡이는 깜빡하고 잊어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도로에 많은 운전자들이 놀라고, 화나고 도로는 싸움도 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보신 내용이 실제 도로에서 그대로 지켜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내 네, 저는...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투비요